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평촌 중앙공원이고 평촌파크로 왔어요 다른 곳에서 보드 타다가 로컬이라는 파크에 다 오면은 다시 힘이 좀 재충전되는 느낌?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보드가 좀잘안 타져도 이곳에 오면은 다시 내 고향에 온 느낌이 들면서 보드가 좀더잘 타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고정된 장소에서 보드 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, 그래서 저는 여기 중앙공원에서 전에 많이 타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론사이드 힐프 리브좀 많이 연습해 보려고요. 저번에 제가 알리 강습을 한번 했었는데 그 친구도 여기 같은 파크에 나와 있어요. 지금 저희가 지금 보드 타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 이후로 따로 강습 진행은 안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보드는 탔다고 했어.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 좀더 보려고요. 근데 평촌 파크가 진짜 대단한 게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거의 다 말라 있어요. 이제 가운데 좀웅덩이가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넓은 곳에서 다시 보드 탈수 있을 정도로 다 말라가지고 어 이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평촌 파크가. 현아, <웃음> 하이 연습했어? 네. 연습 많이 했어? 어 아니요. 많이 만 했고. 어. 한 시간. 했다. 한 시간? <웃음> 뭐야? 그 이후로 한 시간밖에 안 했어? 오늘 알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 거야 알았지? 일단 좀몸 풀고 알리 연습하고 있어 이따가 볼게 일단 저는 제자리서부터 제자리 이제 안 좋으세요 좀 괜찮은데? 그러면은 50 그라인드 여기 문 엉덩이가 있어가지고 진입하기가 그렇지만 이걸 잘 피해가지고 해야겠죠? 항상 똑같이 알리하고 50-50 그라인드를 매번 해주면 이게 습관이 베기는 것처럼 이것도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느낌이 항상 이제 오차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매번 똑같이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50 그라인드가 또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오면 그 다음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제, 제 방법 이렇게 실패를 하면 빠르게 비켜줘야 돼요. 다음에 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. 아직 습관이 덜 됐어. 아직 멀었네. 드디어 한번 탔는데 성공을 계속해서 확률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 지금 한번 탄 걸로 만족할 수 없어 한세번 정도 더탈수 있게끔 더 연습 이렇게 트릭 하나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탈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조금씩 확률도 늘어나고 그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것 같다? 아무튼 조금씩 더잘 되는 느낌? 몸 풀렸어? 오케이 몸 풀린 거 맞아? 알았어 오! 앞발이 좀 끌리는데? 근데 너 이건 아니지? 원래 너가 확실히 알린 게 이건 아니지? 네아 이거다라고 느낌 오면 그때 얘기해? 이거? 알았어 알았어 오. 오, 근데 그 느낌은 나 노즈가 이렇게 앞발에 좀 끌린다는 느낌이 좀 들어? 아니요. 그거 안 들어? 어 네. 그래? 아, 알았어. 네. 오. 좋아한다. 지금, 지금 이거 뭐야? 된 거야? 네, 아 그래? 오케이. 이로 네, 와봐. 한번 봐보자 같이. 오? 지금 영상 보니까 뒷발이 발목 높이 정도, 그러니까 테일이 튕겨 오르는 게 발목 높이 정도야. 노즈는 확실히 잘 끌리거든. 앞발은 괜찮아. 근데 뒷발을 더 순간적으로 이 스냅으로 좀더 강하고 빠르게 이렇게 탕 차기 끔 차야 돼. 그러면 확실히 더뛸것 같아. 이거 뭔데 이거? 좀된 거야? 지금 느낌은 좀 어땠어? 뜬거 어, 좀좀 같아? 어, 지금 느낌도 괜찮았어. 이거 발목은 계속 연습해야지 이게 탕 차지거든? 저번에 한시간만연습했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우리 모든 트릭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차야지 다리 미는 걸로 팝을 치려고 하면 다른 것들도 뭔가 더 힘들어 더 무겁고 보드가 이제 틀어져서 랜딩하는 건좀 앞으로 밀어 차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일자로 뒤로 차야 돼 좋아 지금 느낌 괜찮았지? 네. 어? 지금 한번 봐봐야지 가보자 이 신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지우개 금지 지워지듯이 여기가 닿잖아 알리하면 이 옆면이 확실히 끌리거나 찢어져야 된단 말이야 알리하면 여기가 다 근데 지금 여기는 멀쩡하고 아 근데 확실히 여기 하얘 여기가 간혹 끌린다는 얘기야 그럴 때 진짜 알리가 잘될때 근데 지금 여기나 여기가 지워진단 말이야 신발 지우개 지워지듯이 여기 여기 여기 밑장 그러면은 알리 캐치가 잘안된 거야 아빠야 그 다음에 지금 뒷발이 좀 살짝 더뎌 그러니까 팝칠 때좀 뭔가 그냥 미는 정도야 네, 순간적으로 탁. 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미는 정도란 말이야. 그것만 딱 하면은 방금 전 거는 정강이높이까지뛸수 있을 거예 한번 해보자. 될것 같은데? 아니 근데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나도 지금 힐 플립도 타고 해야 돼 프론 사이드 힐 플립 타야 되는데 일단 연습해. 나도 나 여기서 연습해야겠어. 프론 사이드 힐 플립을 타기 전에 일단 제 자세가 너무 두려, 너무 안 좋아서 타기 전에 일단 다른 사람의 프론 사이드 힐 플립 영상을 좀 많이 봐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되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일단은 엄청 많이 봐야 한다. 저는 집에서 실패하는 날부터 해서. 집에서 엄청 찾아봤어요 일단은 그리고 좀 안될 때는 나랑 뭐가 다른지 내 영상도 찍어서 좀 비교하면은 좀더 교정하기 쉽고 뭐가 문제인지도 바로 알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프론사이드 힐플립을 탈때 베리얼 힐처럼 탔을 때는 한 번에 돌고 그냥 힐플립에서 째비기로 하면은 거의 90도에서 이제 탈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두개다 안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프론사이드 원엘이랑 힐플립을 좀더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힐플립부터 랜딩이 왜 이렇게 매번 다르지?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네 당연했네 일단 계속 힐플리 연습을 해야 돼 그래 힐플립은 타긴 타는데 아, 랜딩할 때마다 너무 달라서 연습 방법은 힐플립, 원에이리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은 힐플립을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프론사이드 원에이리도 같이 연습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제 거기가 핵심인데 일단 그거를 좀 많이 해봐야 될거 같아요 일단 힐플립을 다섯 번만 좀더 터볼까요? 다섯 번 음! 프론사이드 원에이리를 한번 해볼까요? 프론사이드 원에이리 아니 제가 원래 팔을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알리처럼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그냥 드는 스타일인데 그 완전 느낌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. 어깨를 이렇게 채니까 180도는 확실히 도는데 너무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된다. 이게 익숙할 때까지 이것도 계속 연습해야 될것 같아. 한번 봐야겠다 그냥 영상으로 볼 때는 또 프론트사이드 원엘이가 되는 거 같네요 좀잘 되는 거 같으면 얘기해 <웃음> 프론트사이드가 된다고 쳐 근데 아 힐플립하기가 너무 무서운데 일단 한번 도전 프론트사이드 1이에다가 힐플립 프론트사이드 1이에다가 힐플립 보드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즈에 확 이렇게 먹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저번이랑 좀 느낌 다른 거 같은데? 뭔가 아닌가? <웃음>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아, 일단 한번 이렇게 랜딩을 하면 이거 이 느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 느낌이 비슷하게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연습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좀안될것 같고 좀꾸준히 연습해야 될것 같아 오! <웃음> 누가 여기 와서프질 해가지고 잘 미끄러지네 제가 외국 영상 볼 때는 프론사이드 힐 플립 할때 앞발에 무게정지을 많이 들어고 있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좀, 모르겠지? 좀 점프할 때 짓누겨 가지고 더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무게 중심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어디다 둬야지 누구는 좀잘 되고 그렇게. 근데 그 알려주는 사람 비디오는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좀더잘 되고 하는 그런 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어 이렇게 하니까 좀안 된다 싶으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기 자세랑 자기 느낌 만들어야 돼. 아 일단 잘 타라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한번 보자. 제 목표는 알리를 차서 확실히 프론세헤드 핏플립 빵 차서 공중에서 이렇게 멋있게 돌고 랜딩이 목표인데 그냥 오늘안 돼. 좀더 해보고 있어아 이건 너무 째볐는데 아니 이건 목표랑 다르니까 이건 탄긴, 탄, 탑, 탑긴 탕거돌아간건 괜찮았는데 헤드 이렇게 볼 때는 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거 어때? 이거지, 이거지. 어, 뭐지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아니, 근데 이건 보드가 안 뜨네. 그래도 확률이 올라가는 거. 아, 근데 이건 아니야. 와! 앞으로 뒤에는 안 되는데. 어, 이건 다시 보고 가야 돼. 오! 왜? 여기가 누가 보래 오 이거는 그래도 확실히 떠서 엔딩했는데 앞으로 깔끔하게 주행을 못하고 틱택은 살짝 했지만 틱택이 좀 아쉽긴 해 아무튼 이게 확실히 프론사이드 원웨일이 느낌이긴 한데 다리는 최대한, 베리얼힐 느낌. 그러니까, 프론사이드 트 원에리는 좀더 평으로 좀잘 돌게끔, 좀 앞으로 밀어 차는 느낌이 좀 있는데, 프론사이드 트 힐플립은 그렇게 하니까 힐플립이 더안 먹더라고요. 뒤 아니면 밑으로 좀더 눌러가지고 힐플립을 더 찬다는 느낌? 근데 결국 이거 베리얼 힐플립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. 더차 타질까? 너무 좋아가지고, 너무 좋대. 아무튼, 좋아. <웃음> 좀더 해봐야겠다. 부피가 안 나와. 아그 외국인 친구가 왜 앞발에 무게를 두라고 하는지 좀 느낌이 올것 같아 힐플립 하기 전에 그 앞발 누르고 있다가 힐플립 했을 때앞발에 있어야 이게 이렇게 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다음번에 또 와서 계속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프론사이드 휠플립 타긴 탔다 아 그래서 스케이트보드 트릭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진짜 엄청 보고 이미 트레이닝 엄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기본기 트릭 뭐프론사이드 원에이리 뭐 힐플립 알리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타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히 몸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도 탄거 가지고 아 만족하면 안 되는데 체력이 없어서 일단 내일 다시 타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저기 저 조카는 알리가 그래도 한번 티칭해 준거 말고는 없는데 꽤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반복 연습하라고 저 친구한테도 얘기했었고 뭐왜안 되는지 조정해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오늘 콘텐츠는 코론 사이드 힐 플릿 탄 걸로 만족해야 되는 컨텐츠인가. 일단 다음 번에도 일단 계속 탈 건데 뭐 새로운 느낌이라든지 뭐 팁만 팁이 될 만한 거 있으면 은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뵈요 안녕.